일단 캔들 모양만 본다고 하면은 한풀 꺾인 모습 그쵸? 어, 한풀 꺾인 모습 그래서 아, 일봉상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선으로 나와있는 기준선이죠 기준선. 기준선은 기준선 26캔들의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가 음. 26 캔들이면 후행스팬이 26개 캔들 뒤에 있는 괴선이니까 요 구간 동안의 중심지점입니다 중심지점. 그 중심지점이 이제 그 추세의 중심이고 그러면 요 구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보다 살짝 밑에 있는 거죠 대략 한달 동안 이어왔던 이어, 이어 왔던, 어, 길게 보면 어쨌든 수렴채널이죠 어, 수렴 횡보 크게 보면 횡보였어요 어, 더큰 관점에서는 어쨌든 상승추세긴 했는데 이 26개 캔들 동안에는 횡보였단 말이에요 그 횡보 구간 동안 이어졌었던 그 상승 추세, 그렇죠? 음, 여기를 일단 한번 이탈하고 내려온 상황, 뭐 트렌드가 꺾였다 이렇게 해서 어, 조정 국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추세 이탈은 페이크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탈한 다음에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았어 가지고 단순히 저거만 보고 나서는 어, 조정 국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저는 조금 더 이, 여유 있게, 어, 여유 있게 지점을 잡아서. 8,200 불까지는 음,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태생이 롱입니다. 네, 태생이 롱이고요. 제가 어, 띠가 88년생인데 88년도 어, 롱띠입니다. 롱띠, 네, 롱띠, 자축 자 자축 인묘. 롱사오미 이렇게 가잖아요. 신유술 네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어 롱띠입니다. 자축이며 롱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롱띠입니다. 네 쇼충이들을 위해서 쇼터 방송해. 아이고 가끔 음, 가끔 쇼 자리가 보일 때도 쇼스를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간신, 간신같이, 롱 숏, 다, 막, 동시에 막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하고요 어, 웬만하면, 롱 베이스로. 어, 롱 베이스 하니까 차 같네. 그쵸? 롱 포지션 베이스로 하다가, 음, 저 자리에서는 숏해징을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숏을 하긴 해야겠죠. 그쵸? 12시간 봉 차트입니다. 12시간 봉 차트에서 구름대 하단부에 딱 걸쳐있는 지점이 지금 수렴 채나 하단부. 그쵸? 그래서 지금 8,500불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8,500불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개선들의 지지선들이 겹칩니다. 그렇죠 4시간 봉에서는, 9,000불 저항, 9,000불 저항.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단기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가, 바로 위에 후행스팬, 후행스팬과 캔들 저항.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과 기준선 저항이 곧 만나게 되는데 겹치죠 또 네. 요 우리 우하향하고 있는 수렴채널의 상단부와 겹치는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림처럼 다시 재차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어, 진짜로 8,550불 여 자리 다시 올수 있다 어.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이제 업비트에서 알트들 살아나고 있는데 알트 살아나고 있다가 좀 참을 게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뚫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롱 잡았을 때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 네, 어제 방송할 때 그래서 한번 더 떨구고 나서 다시 가는 그런 상황 어그 일단은 음,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4시간 봉에서 봤잖아요 우리 네, 9,000불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늘 내일 9,000불 뚫는다라고 하면은, 어, 6월을 좀 재밌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달. 어, 6월달을 좀 재밌게 맞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조금 더 기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어, 요거든, 음, 요거든, 어쨌든 간답니다 어쨌든 롱으로 간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9,000불에 도달을 하면 은 여기서는 한번 숏을 아주 소액만 좀 들어가서 해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소액만 그래서 저 일단은 지금 잡고 있는 롱 포지션은 좀 유지를 할 거고요 여기서 청산안할 겁니다 네, 지금 롱 포지션은 청산안 하고요 동시에 가져갈 거고요 네, 롱 들고 가면서 음, 혹시나 뭐를그 위험성에 대비하는 숏 여기에서 체결하고 만약에 뚫고 가면은 숏포지션 손절가 이 정도로 걸어놓고 숏 정리되고 롱포지션 수익 그대로 가져가는 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쇼 관점으로 전환되면은 음어 여기서 숏 수익이 이제 롱 여기서 잡아놨던 롱은 거의 뭐 본절가 혹은 그 바로 밑에 이제 손절가에서 어 찍고 청산 나가고 숏 수익이 대체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 전략 자체가 뭐 만능의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롱 위주의 관점에서 숏 스위칭 아니 숏 해징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수익이다 이게 아니고요 롱롱 롱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숏으로 갔을 때에 대한 위험성을 해징하는 그런 전략이 어, 여기서 슈퍼시션을 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 롱을 들어갔다 제가 제, 제 기준이에요 여기서 롱을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쇼한이롱 금액의 한 70% 한 60% 어, 60-70% 정도 되는 금액을 여기서 쇼트로 잡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걸어 놓으면 좋죠 왜냐면은 채널 상단부 뚫고 가면은 뭐 헤이크는 어쩔 수 없지만 어, 여기서 뚫고 가면은 다시 그냥 위로 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걸고 만약에 손절 나면은 롱 포지션 수익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어, 좋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